영적전쟁 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을 날리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앞으로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은 장난 아니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필리핀을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필리핀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고 물질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모두기 들어서 필리핀 지역, 그,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것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래저래 하면서 우리가 다음모로연기했는데연기하자마자 우리가 필리핀에 갈 때에 맞춰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지금 화산이 폭발해서 마닐라 공항에, 마닐라 시티에 공항에 지금 다 폐쇄가 되고요. 모든 비행기들이 다, 그, 이륙하고, 또, 도착하고, 이것도 다 딜레이되고, 안되고, 오늘쯤 이제 일부 조금, 오픈이 된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재난이 일어날 것인데, 그 재난이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시작이 됐을 때, 많은,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지 않다가 정상적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 기근, 폭동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기면서 가짜 사역자들이 드러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지금 세계에 바다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급상승하는데 통계적으로 1초에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그 능력의 5배, 5배 정도로 그런 엄청난 능력이 지금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날씨가 뜨거워지고 바다 온도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이탈리아 집회 가면서 이탈리아 그 전역을 내가 다 봤어요. 로마의 콜로세움, 네로 황제가 이렇게 핍박했던 거 장소도 봤고, 남쪽으로 이탈리아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화산체로 10m 이상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화산재 안에 도시가 다 묻혔어요 거기 에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눈을 비비고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해막 이런 자세로 그대로 화산재가 덮어 씌워서 탈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죽은 아이도 있어요 어떤 지역은 그 술집. 술집에 술집 가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뒤엉켜서 성관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채 이렇게 죽어 있고요. 어떤 데는또 엄마가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어떻게 할줄 몰라 가지고 막 그러는데 화산재가 덮어어서 그대로 죽은 데도 있고. 막 도망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아비규환처럼 그렇게 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왜 거기가 왜 그렇게 그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냐 이제 발굴해서 발굴팀에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을 내가 다 봤는데 바닥에 바닥에 돌들 위에 그. 남자 성기를 상징하는 그 모양으로 돌들이 쫙 화살표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쫙 끝까지 가면 거기에 창기의 집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막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을 초래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죄를 많이 지었던 그, 그 지역이라고 보니까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하는 곳에 물의 도시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도시 자체가 바닷물에 이렇게 쭉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를 다 감싸고 있는데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그 베네치아에 바닷물이 범람해 가지고 도시의 전 도시에 그 베네치아의 전 도시에 3분의 2가 다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이렇게 1m씩 2m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큰 꼰돌아, 택시 배가 있어서, 택시 타고, 물, 수상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고, 그럴 줄 모르는 도시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근데 지금은, 한두 달 지나고 나서, 그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시가 다잠겨버는 지금은,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배들이 다, 뻘바닥, 땅바닥 위에 있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홍수가 너무 많이 왔고, 아프가니스탄그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폭설이 쏟아지고, 중국에는 지금 새로운 사스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메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걸리는 병이 있죠. 뭐라 그러죠 그걸? 돼지콜레라인가? 구제요. 그것만 있습니다 조리독감 모든 그 새나 이런 그닭 이런 것들도 조리독감이 지금 번지고 있고요 호주는 보세요 한국의 서울의 100배가 되는 그 넓은 공간에 그 넓은 지역에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고 짐승들이 5억 마리 이상의 짐승들이 코알라 또 무슨 뭐 캥거루 이런 그 짐승들이 모든 짐승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많이 나니까 4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계속 전 지구를 다 강타고 있고, 제가 호주를 그때 갔었는데 12월 달에 갔나, 11월 달에 갔나. 갔더니 시드니의 그 오페라호서그 멋진 지역에 푸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돼요. 냄새가 막 나무 타는 냄새가 그 청정지까지 다 지금 강타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그 지역 수도가 방콕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수도를 옮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방콕도 2020몇 년도에는 방콕이 가라앉는 데입니다 전세가 날려요 계속 이렇게 수면이 해수면이 바다 해수위가 올라가면 지금 여러분 겨울 돼도 눈도 별로 안 내리잖아요 우리나라도 히말라야 산맥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이 녹기 시작했고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히말라야 산맥에 호수들이 홍수가 다그 그 산들이 다 녹아가지고 홍수 홍수가 나고요 지금은 그것 뿐만 아니고 중국에는 황사 이런 크고 작은 나라들마다 인도의 지진을 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마지막 때 재앙이 일어나는데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욕지 1장 2장에 해당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마귀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옆에, 옆 눈으로 째려보고 실눈으로 째려보고 그때 나는 사단의 정체를 난 처음 봤어요. 이건 괴물도 그런 괴물이에요. 보통 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자 앞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막 이빨을 뿌덕뚕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그놈이 고개를 숙여 있는데도 웬 괴물이 하나가 와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지인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엄청난 위험과 거룩함과 능력 앞에 근데 마귀 이놈은 구르지를 않더라구요 얼마나 교만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떤 교회, 어떤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가 족쇄를 채워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와 이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전쟁 일으키기 하려고 하고 어느 나라는 기근 일어나게 하고 어떤 나라는 홍수로 어떤 나라는 재앙으로 지진으로 뭐 화산 폭발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자 여러분 재난주일날 이야기 했죠 우리의 삶은 100%가 주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 100% 다 들어있어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야 그 주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다 있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말하고 움직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100%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주님이 계획 안에 있는 100% 우리를 향한 계획이 100%인데 그 100%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껏 선택해봐라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독립된 세계에 속한 독립된 존재야 예. 하나님 우리를 세게 따르면 우리가 바싹 깨져버려 예. 적당히 따르면 우리는 교만하고 타락해지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세요 밀당이라 그러죠 밀당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애할 때 서로 밀고 당기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생각하셔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타로야 나의 뜻을 깨닫고 천국에 올수 있을까 이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까지 영혼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종이 될수 있을까 이 영혼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주면 이 물질을 통해서 다 알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은 항상 궁리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 아직도 믿음인지 아닌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는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영적 전쟁할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그 선택에 응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탄의 강력하게 사탄의 역사에서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 탓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된선택할수 있고 성령임 인지와 기름붐이 있어야 영적 전쟁도 할수 있고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주일날 그랬잖아요 아침 6시에 사단이 그 놈이 와참그놈참 그 오랜만에 왔어요 아 반갑더라고 그 놈이 야이새끼 욕을 하면서 네가 그런다고 영적인 소리교한다고 네가 처리한다고 네 말처럼 너희 교회처럼 너희 성도들처럼 응? 모든 교회가 다 그럴 줄 알아? 영적 잔재 욕을 막 한마디씩 막 욕을 막 퍼즐되는 질 거야 나한테 그러다가 또막 주주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면 이불이 내 이불을 벗겨 또 덮으면 또 벗기고 덮으면 또 벗기 이 이걸 이 짓을 내가 잠에서 깰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놈이 괴롭혀요 내 육체는 완전히 속수무책이야 대화하다가도 상담에 들어오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눈을 눈 동자를 송곳으로 쑤셔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있는 여러분 안 보이는 누군가와 여러분의 눈동자를 송곳으로 확 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따가운데 이런단 말이에요. 대화하다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상대방 그걸 모르시잖아. 모르면 어 혹시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하려면 장황한 설명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구절하고 전화해서, 불세리책을 보세요. 같은 말을 100번, 1000번, 1000번, 10만번, 100만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불세리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대화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앞에 뒤에 차가 하나도 차가 갑자기 30도로 막 돌아요 웨웨그 응. 응. 응. 다른 차들 오다가 저쪽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누가 와서 들이 밟지 않나 응. 오늘도 보니까 누가 그 뉴스에 그, 그, 그 나오고 응. 술 먹은 사람이 무면허 운전자가 남의 스포츠카를 갑자기 와밟 봤는데, 누가 문을 열고 그 사람 숨은 것 같아서 끄집어 내려고 문을 열고 그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을 매달고 그냥 몇 개를 가버렸어그 사람이 나동 몰아지니까, 이거 화면에 다 찍혔어. 그래서 막 경찰이 막 쫓아가고, 차 나도 막갈때 봐서 도망가고, 잡아보니까 무면허 운전자고 술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채웠어. 자, 여러분. 갈라데에서 나와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실이 쫙 나오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분쟁 시기 분예 무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리 술 취함 방탕함 이단 투기 그와 같은 것들 그와 비슷한 것들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 사람 뒷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뒷배경은 누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뒷배경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귀신이 기도하는 사람의 귀신이 안 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는이 영안이 열리는 것을 미혹으로 귀신 미혹시키게 하는 영분별이 안 되는 귀신들이 영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영들로 오고 나를 유혹하게 하는 영들도 있고 나를 나쁘게 만드는 영들도 있고 당직게 하는 영들도 있고 공격하고 혈기 내는 영들도 있고 음란하게 하는 영들도 있고 쓸데없이 많은 영들이 풀어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쫓겨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어선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격적인 무기가 있고 방어적인 무기가 있다 첫째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의 그 힘이 능력이 계속 공급이 되고 그 힘의 능력이 쌓이면 큰 거리집니다 동찰력이 생기고 앞을 내다볼줄 알고 영이 안내를 도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고요 영이 예민해지고 내가 이러다가 시험 들지 내가 이러다가 불배락 맞지 나는 기도해야 돼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감지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여기서부터는 지리밭이다 지리를 피할 수 있도록 조심조심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고요 그것도 부족해 왜 마귀의 괴계가 있다고 해서 마귀가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불리자리 책에 보면 천국에 가면 전신갑주 있는 그 방들이 많이 있어요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낙한 형들 이거는 귀신들의 우두머리급 귀신들의 총사령관 같은 그런 급인데 그런 영들이 순서를 말한 거야 정사 그룹이 있고 권세 그룹이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룹이 있고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고 그 악의 영들 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다 사단은 날마다 작전회의를 해요 날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작전을 짜가지고 이영을 어떻게 무디게 만들까 사람은 혈연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고 만나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전신갑전은 내가 방어도 되고 공격도 할수 있는데 특히 성령의 검 같은 경우는요 천국에 가보니까 성령의 검 특별히 성령의 검을 가지려고 하니까 성령의 검이 있는 방이 하늘높이 뻗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빌딩이 있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강력하게 부르지 외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영적 전쟁에 자원하고 영적으로 살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을 시켜서 성령의 검이 있는 방에서 천사들을 가지고 우리게 막 추더라고요 막 막죠 막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에 내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요 손을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손에 여러분이 불 받으면 불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얼마나 많이 비아냥거리는데. 네. 자, 시간을 다 말할 수 없습니까? 결론은 뭐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사람은 바뀌었는데 마귀는 안 바뀌어요. 사람은 7,80년 살다가 죽는데 또한 영혼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 전사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근데마진는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아무리 모른다고 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0.001%의 가능성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터치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직의 능력 뭐, 뭐가 뭐 어떠고 뭐가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떨 때는 꽁 잡는 게 매야 미친 개는 뭐가 약이죠? 뭐가 약이에요? 몽둥이 그럴 때는 내가 영안 열어지면 좋겠지만 능력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거 없을 때는 근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막 대적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역사여 주셨다소 나와 함께여주셨다소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능력이 돼가지고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세계가 지금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쌍불을 켰잖아요 남극에도 가고 북극에도 가고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돋보기 하나만 딱 있으면 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불로 태워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기도가 돋보기처럼 능력과 불을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너지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내가 무심코 수출 지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로 승화시켜서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